E.N.C. Jackson in the house yeah. hey! Hey! Oh! Oh! Yeah. s <laughs> 자 네, 근데 어. 뭔가 좀 지금 아, 뭐, 음악 때문에 말이야. 한국 왔는데 아, 아, 지금 뭐 여자 만, 만난 거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술을 왜 아, 먹고 다니니? 아 술은 좀... 먹을 수 술은 있겠지. 술... 그만... <놀람> <술. 놀람> <놀람> 세트예요. 세트입니다. 세트. 세트. 서, <웃음> 선물 세트. 세트입니다. To oh. I told you to stand by me. I told you to stand by me. Would you like oh. to teach us some of the uh, key moves? The moves, the key moves, the point moves? <laughs> I mean, not particularly. You don't have a choice. You have to show it. <laughs> <laughs> 5am. It's 5 m o r i n g 5am. 2pm. 2 a o u t t o talking to my girlfriend. Don't touch me. Don't talk to my yeah. girlfriend like this. No, she's my girlfriend. Okay? She's my wife. Oh, she's my wife. No, no, no, no, no, no. w e are the champions! What are you i t o t Oh my god. Hey, I'm Jackson. What's up? I'm Eric. What is the noise? Checks now. One John t y s o e c k s n o I don't have any hidden, hidden talents, but I'm g o n a try. Okay, i o a try. Let's let me, go, let me, Jackson. Let me, let me, let me try <laughs> it. Right. Scooby, oh, Scooby Doo. Scooby Doo. Alright. l Let's go, let me do this. Wow. Yeah. Because <laughs> I gotta look go it. <laughs> You guys are very talented. Yeah! Yeah! Yeah! e h e a h y e s h e a h Yeah! Yeah! y a h Yeah! Yeah! Yeah! i e h Yeah! e a h Yeah! y a h y a h Yeah! Yeah! y a h y a h o e a h y h y t h e h e r h e a h y a h Yeah! y e h Yeah! e a h Yeah! y h y h e h e e e a y e a y y It does not look 아 like that, okay? I'm 이 o t sure if you're a 혹시 멤버들 e r s o 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 e if o e o e t o j a c k s o n s b o d y o u i l d i n g t r a i n i n g t h a n k y o u f o r w a t c h i n g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좋아! 요 사랑해! 사랑해요! 엄마보다 아니다. Kick my balls! Kick my balls! Uh, Jackson, you're perfect. That's not an answer t h a n k you very much. I am. Oh, <laughs> y o u e He here really often. w h you? Uh, there's t h e r don't have n t h e r e a s an amazing voice. His songs have very touching, beautiful lyrics. I really love him so much. And he's such a nice and lovely person. Well, thank you, RIM. I'll be sure to pass your message to amazing K. Wilson. But just to let you know, I'm adorable too. e a m 오, 솔직히 아팠지. m a 팀 a r k a l k r i g a t a l l r i g h t a r l r i m h t a l l r i g h t a r k a r k m r k a k a r k a k a r o a k a r i m a k a r m r k m r r h r r r Can I a e used to h e r that. Yeah. Who has a boyfriend? Alright, you guys can leave right there. r h o l o Look. Look. o o o o o o 예쁘니까 더 아프고 앞... 어? 예쁘니까 더 아프고 앞... 어? <끼리> <끼리> <끼리> <끼리> <끼리> 응,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아, 그대로 어, 그대로 가 그랬죠? 그대로 가, 아, 그대로 가. 아, 빠르게, 빠르게, 그대로,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그대로 빠르게. 빠르게 아 이제 끝났습니다어 제목이 뭐예요 Fly Fly 한국말로 프라이 <웃음> 못 참겠어 나 어, 다시 다시, 다시. 나좀 어. 쌌는데요? 그변은 앞으로 훈련 왜 이렇게 잘생겼지? 피부 왜 이렇게 좋지? 진짜 잘생겨서 너무 쳐다보게 됐어 어 놓지 마세요 조금 더 길게 잡으면 안 될까? 복권 승 이제 넷 찢어졌어 어떻게 치워 이 잭슨 Why do you like me? Because you're handsome. Because I'm handsome. Am I? Yeah, y handsome. You are I you yeah, so handsome. I am. Thank you very much. <wh staggering> you Hello. Hello. Hello. Yes. Hello. Hello. Yes. Hello. Yes. Hello. Yes. Hello. Yes. Hello. Yes. Hello. Yes. h e l l Yes. e Yes. e l o e o y l e o e o s e l e Yes. h y o 김수진 씨요? 네네네. 네, 네. 아 죄송한데 지금 원래 네, 네. 본인 목소리대로 내고 있는 거 맞으시죠? 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아 그러 그러지고 김수진 씨 어디 아, 아, 사시는지 아, 아, 여쭤봐도 아, 될까요? <웃음> 아, 감, 감사합니다. 아니, 수, 혹시 바, 반말 한번 해도 돼요? 아예예 안돼요. 아 안돼요? 아그 되요 돼요 반말 하셔도 돼요. 어, 예. 정우 <웃음> 김수진님? 네네네 예. 아,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이세요? 네네네 오빠 <웃음> 예. 네, 정말 제가 길에서 네 오빠 봤는데 실제로 너무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아 감사하고 또 굉장히 어, 좋아해 주셔서 지금 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뒷골이 쎄한 느낌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김수진님 저 정말 팬이에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라디오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저는 차에서요. 아 차에서. 이동... 아,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지금. 아일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이세요? 네네네네 실례지만 어떤 일 하시는지 어쭤봐도 괜찮을까요? 어 저는 어, 음악 어, 노래 불러요. 아 노래 하신다고요? 네네네네아 그럼 가수신 거예요? 어, 가수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아 그럼 뭐...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아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오빠 너무 좋아해요 <웃음> 그 누군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웃음> 죄송해요 형저 잭슨이에요 아 잭슨이구나 <웃음> 형 그, 처음부터 알았어요? 음, 아니 몰랐어요 몰랐어요 <웃음> 아형 <웃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형?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아 <웃음> <웃음> <웃음> Have a wonderful week and I'll see you next time